오자마자부터 내 얘네 되게 뚱뚱해 네. 우와 야 <웃음>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오오 네. 네, 그, 오. <웃음> 오, 몰려들어 이거 안 건너 아 물고기 봐 야, 얘네 몰려든 거봐오 그래, 그래 그래 오 <웃음> 방금 승리 <소리> 봤어? 오! <웃음> 오 <웃음> 요키스헤던와야 <놀람> 강아지 같아 나도 해보고 싶어 야 안녕 안녕. <놀람> 이야 <놀람> 만져도 가만히 있는다 <목소리> 이야 이야 싫어 싫어 싫어 탐틱 <목소리> <검트>. 봐봐 봐봐 <목소리> 오사운다 싸워, <목소리> 싸워 싸워 싸워 <목소리> 싸운워내자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기서 씻어야 되는 거야? 리어 우린 이제 반에 냄새나. <웃음> <웃음> <웃음> 냄새 나. <웃음> 냄새 더, <웃음> 너네 <웃음> 냄새 많이 나. <웃음> 생선 줄 <웃음> <죽을> 거야, <막. 웃음> 생선 줄 <죽을> 거야. 그냥 <웃음>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웃음> 어. <웃음> <웃음> 맞아, 맞아. 오빠, 봐봐. 이거 하라고? 야, 너네가 당권던물인데 <단> 네, <웃음> 아, 얘네 n g cái 와. 안 n 어 ỉ b 소송. n c h o â n n à y ạ? t h ế này ạ? n o chân, o o chân i ạ? v n g ấ p xuống một chút. Nhưng mà của em, một lúc một đâu c cậu t mà n h 뭐하는 거야 이제. 니아지 <웃음> 아직 코이한테는 한명한 마리도 안 가고 있어요, 지금. 나 계속 웃으니까 막 막단 살 우와. 우와. 오, 래이그도 대박. 와. 이오 마. 야 아이고, 아이고 못 <웃음> <봐라> 지금 이거 내 발이잖아. <봐라> <스토브 host> 많이 오지. 냄새 나. <웃음> 내 발이 맛있는 거야. 어, 마, 맛집이니? 아간지아못 어. <웃음> 참겠어. 자 <웃음> 아, 투에 지금 자는 거 아니고요. 커무 지금 밑에 물고기 보고 있는 거예요. 커무. 여덟 인도.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간지러워요 이게 여러명이 저한테 뽀뽀하는 느낌이에요 이제 내가 들어가면 네. 맛있어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제발은 맛있나봐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돼서막 애들이 몰려요 이거 보세요 거긴 안 돼, 거긴 안 돼, 거긴 안 돼. 지금 저기 뿌잉바리거든요. 한 마리도 없어요, 거의. 저 보세요. 저는 장사 잘 돼요. 선님 여기 오세요. 뭐야, 너네 반성의 시간이니? 오빠 내 물에 한마디도 없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나갈게. 내가 나갈게. 저 장사 포기합니다. <웃음> 손님, 여기 오세요. 손님, 손님, 여기 오세요. 자가 하잇. 안 와, 안 와. 안 와. 야, 잠깐만 되게 기분 나쁘네 내 몸이 더럽나? 뭘 보고 있는거야 지금 깨끗해 나 원래 아도 죽을래? 뭐제다 <웃음>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피카몽 네. 얘들아 안녕 네.